안녕들 하신가 일장의두 번째 길치의 세계여행법을 읽어볼 텐데요. 나를 살린 포스트맨 나는 길치다. 그것도 제법 심각한 길치다. 매일 출퇴근하는 길에서도 길을 잃은 적이 있고 자주 가는 곳이라도 조금만 방향이 다르면 여지없이 길을 헤맨다. 집에 올 때도 내비게이션을 켜는 그런 길치다. 그러니 여행지에서 길을 잃는 건 당연지사. 처음엔 당황스럽고 두려웠지만 이제 요령이 생겨 길을 잃으면 음올게 왔구나 하는 긍정의 마음으로 나만의 대처 방법을 하나씩 꺼낸다. 나랑 같이 호주 갈래? 호주로 시집간 친구 문수기가 잠시 한국에 들렀을 때 내게 말했다. 당시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우울해하고 있던 터. 별 생각 없이 그러자 하고는 마일리지를 확인했다. 5천마일이 부족해 엄마 것을 빌려와 항공권을 결제하고는 옷까지만몇개 챙겨 친구 따라 호주 갔다. 공항으로 마중 나온 문숙이 남편은 집으로 가는 길에 창밖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볼 곳을 조언해주고 록스에도 가보라고 했다. 맞벌이인 그들 부부와는 휴일에만 함께 놀수 있으니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할 나에게 이런저런 정보를 준 것이다. 록스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근처로 호주 여행의 필수 코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숙이 집에서는 가는 방법도 쉬웠다.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역에서 기차를 타고 정해진 역에 내리면 끝. 기차역까지는 문숙이 집에서 나와 우회전 한번또 우회전 한 번이면 된다. 나는 맛있는 해산물을 먹으며 호주에서의 첫날밤을 보낸 뒤 다음날 오전 10시쯤 집을 나섰다. 기차역 가는 길. 우편배달부가 스쿠터를 타고 지나간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길가에 그와 내가 서로 하이 하며 지나쳤다. 조금 더 걸으니 커다란 까마귀가 서울거리 비둘기처럼 길가에 내려와 있다. 새를 무서워하는 나는 멀찍이 서서 그들이 떠나길 기다린다. 그런데 녀석들, 비켜줄 기미가 안 보인다. 골목 끝으로 멀찍이 조심조심 그들을 지나친다. 이미 두 번의 우회전을 마쳤으니 기차역이 나올 차례다. 그런데 웬 막다른 골목? 이게 아닌데? 마지막 우회전 지점이 잘못된 건가 왔던 골목을 되밟아 간후 조금 더 내려와 다시 우회전을 했다. 기차역이 없다. 우회전이 아니라 좌회전이었나? 점차 혼란의 블랙홀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겨우 5분 거리라고 했으니 골목마다 들어가 보면 기차역이 나오겠지? 이 골목, 저 골목, 왔던 골목까지 다 들어가 본다. 아까 마주쳤던 우편배달부를 다시 만난다. 이번에도 그는 하이 한다. 해가 점점 뜨거워진다. 우편배달부가 선글라스와 모자, 긴 소매로 중무장한 이유를 알겠다. 이래서는 안될것 같다. 문숙인의 집에서 다시 시작해보기로 한다. 그래도 어떻게 집까지 찾아가긴 했다.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 초심을 도와주려는지 그 우편배달부를 또 만났다. 하이, 처음처럼 경쾌하진 않다. 지금 하이가 문제가 아니다. 내 눈앞에 기차역을 다오. 그런데 우회전 곱하기 2를 아무리 해도 문제의 기차역이 나타나질 않는다. 이제는 집에서 꽤 멀리 떨어져 왔다. 한낮의 더위와 당황스러움으로 머릿속이 하얘진 채 동네 한 바퀴를 돌아 큰 길까지 나왔다. 덥다. 땀난다. 처음 보는 주유소까지 왔다. 신기하게도 그 우편배달부를 다시 만났다. 하이. 솔직히 안녕하지 못한지는 한참 되었다. 그도 내가 참 이상할 것이다. 집에서 나온 지 3시간이 지나 어느새 오후 2시. 멘붕에 빠졌는데도 위장은 정상 작동하는지 배가 고프다. 큰일 났다. 여전히 길에는 사람 하나 없다. 이제 희망은 우편배달부다. 그를 다시 만나면 길을 물어야겠다. 왜그 생각을 지금 한 거지? 이러는 것. 하늘이 도왔다. 우편배달부는 아직 일이 안 끝났는지 내 앞에 다시 나타났다. 안녕? 기차역에 가려면 어떻게 우편배달부는 오전 내내 저 여자가 왜 저러고 다녔는지 이제 알았다는데 그리고 너도 참 하는 표정으로 가여운 나에게 기차역 가는 길을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그 위치에서는 그저 직진이었다. 다만 꽤 멀어졌다. 이후로 그 고마운 은인과 다시 마주치지 못했다. 마지막 카드를 잡은 셈이다. 길치는 길을 물어봐야 한다는 진리를 3시간 하고도 30분이 지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왜 진작 그 생각을 안 했을까? 그가 알려준 대로 걷기 시작했다. 물어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후론 자꾸 물어보고 싶어진다. 사람이라도 있으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물어볼 텐데 호주의 주택가엔 사람이 거의 없다. 가게가 나타났다. 어시구나 잘됐다 하고는 간단한 스낵과 물을 사고 또 길을 물었다. 말하나 마나 직진. 기차역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 걸어야 해? 질문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 그렇게 하고도 두 번쯤 더 거리의 상점에 길을 물어보면서 직진했다. 문숙이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기차역인데 3시간 30분을 헤매고 우편배달부를 만난 지점에서 다시 20분을 더 걸어 4시간여의 대장정을 마쳤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록스행 기차를 탔다. 피곤하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도 허무했고 우편배달부도 퇴근했을 것 같아 지레 겁이 났다. 차라리 록스에 갔다가 문숙이와 퇴근길에 만나야겠다는 소심한 치밀함을 발휘했다. 자신감은 제로. 어찌어찌 기차역은 찾아갔지만 하마터면 경찰서에 가서 친구를 부를 뻔했던 첫날부터 민폐여행자가 될 뻔했던 사건이다. 사실은 가는 길에 기차를 잘못 타서 다른 역에 한번더 갔었어요. <웃음>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말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고 너무 이 호흡이 늘어질 것 같아서 어, 그 부분을 생략했어요. 이슬 짓고 합니다. <웃음> 그날 저녁 문숙이에게 이야기를 해주니 어떻게 하면 그 동네를 4시간이나 다닐 수 있냐며 의아해한다. 이후에 문숙이와 함께 들른 주유소에서 여기가 그때 왔던 주유소라고 하니 이 동네까지 왔었냐면서 아현실색 그러니까 그 동네는 친구네 동네가 아니다. 문숙인 말로만 듣던 길치의 실상을 제대로 확인한 것. 지금도 한 번씩 이야기를 하며 웃게 되는 바로 길치와 우편배달부 사건이다. 물론 지금은 구글 지도를 쓴다. 뭔 자존심인지 글로벌 로밍 서비스가 나온 이후로도 몇년 동안은 종이 지도를 보며 아날로그적 길찾기를 시도했었다. 결국 깨달은 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사실. 나에게 그 감각은 꽝이라는 걸 알았으니 그저 와이파이 잘 챙기고 휴대폰 충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완하는 수밖에. 아직도 요지 여행은 길 찾기가 어려운 것이 문제다. 길눈이 어둡다면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냐 고민할 필요 없다. 목적지만 정확히 말할 수 있으면 된다. 물론 유창하게 그 나라 언어로 물어보면 좋다. 그런데 외운대로 질문까지 해놨고 대답을 못 들으면 무슨 소용인가? 차라리 가고자 하는 목적지만 말한다. 무례한 거 아니냐고? 태도가 공손하다면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어차피 외지인 티는 나게 되어 있다. 서툴러 보이는 게 도움을 얻기 좋다. 음, 밖에서 한국 사람들 무뚝뚝하다는 평을 들을 때가 종종 있는데 음, 이건 말 때문이라기보다는 방어적이고 무심한 태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장에서 나왔던 사진 중에 이 사진은 그냥 제가 그날 록스에 갔을 때 <웃음> 너무 기뻤어요 <웃음> 어떻게든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거의 반나절 이상을 길 찾는 데쓴 건데요 막 여기가 너무 좋은 와중에 이렇게 딱 보니까 갈매기가 이렇게 하얀 음, 기둥? 뭐 어떤 표식? 위에 앉아있는데 너무 막 길을 찾아와서 그런지 감동이 물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그냥 그때 제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겠죠? <웃음> 자 이번에는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기 보이는 요 소옹아지가 송아지가 네 지금 이야기하는 미소라 가는 길에 만난 아이들입니다. 같은 손대 도 나라마다 조금씩 모습이 다르잖아요. 확실히 저쪽 그 중미에 있는 소는 또 우리나라 소하고 또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스만 하는 현지인과 인간 내비게이터 현지인이 너무 친절해서 블랙홀에 빠진 기억도 있다. 멕시코에서는 길을 물을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게 답을 해주었다. 여행 떠나기 전 멕시코인은 길을 엉터리로 가르쳐준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과연 그랬다. 팔랭케에서 미소라로 가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라 가는 버스 터미널이 어디야? 하고 물었다 저기로 건너란다 길을 건너서 거기 있는 사람에게 미소라 가는 버스 여기에 있어? 하고 물으니 있단다 올 거란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가 아닌 것 같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봤다 다 여기가 맞단다 그런데 왜안 오는 거야? 왜 아닌 것 같지? 도저히 아닌 것 같아 지나가는 택시를 잡고 물었더니 터미널까지 택시 타고 가란다. <웃음> 터미널 앞인데요. <웃음> 내가 아무리 혼란에 빠졌어도 터미널 앞에서 택시 타고 터미널 앞으로 가는 바보 짓은 안 한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길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물었더니 이번엔 건너가란다. 길 건너 터미널에 가보니 이건 뭐 한눈에 봐도 미소라 가는 미니버스는 설 데가 없다. 음, 거기가 길 사이에 두고 터미널이 바, 건너편에도 있었고 이쪽편에도 있었어요. 한쪽은 그 전국으로 가는 좀 비교적 큰 사이즈의 그 터미널이었고 우리가 타고 가야 되는 미니버스 터미널은 또 다른 쪽에 있는 조금 음, 소박한 그런 터미널이었어요. 음. 시야를 넓히자 터미널 옆 골목으로 빠져 뒤쪽으로 난 길로 들어가니 드디어 문제의 미소라행 버스가 있다. 정없다고 느낄까봐 모름다른 소리를 못하는 건지 우리 같은 여행자를 두 번은 안볼 거라고 생각해 되는대로 대답하는 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어쨌든 멕시코에서는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었다. 길을 찾으면서 현지인과 대화할 수 있는 점은 좋았지만 다시 그 상황을 생각하면... 영식 끝에서 고구마 몇개 삶아 먹은 것 같은 뽁뽁함이 느껴진다. 여행지에서 길을 잃는 건 위기다. 때로 길을 잃은 것이 새로운 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일은 흔치 않다. 일단 길을 잃으면 여유 있게 주변을 둘러보기가 어려워진다. 예민해지고 동행하는 사람과 다투기 쉬워진다. 함께 여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뉘고 누군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 마련이다. 이때 따라가는 역할을 맡았다면 길잡이 친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되도록 조용히 따라가는 게 상책. 졸졸 따라다니기만 하다가 조급한 마음에 충고와 참견을 하기 시작하면 안 그래도 당황한 길잡이 친구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M언니와 중국 황산을 여행할 때의 일이다. 기차 시간이 빠듯하여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대한 산에서 최대한 빨리 내려가야 했다. 날씨가 나빠 산길에는 사람이 없었다. 그 비에 누가 등산을 한다고. 산세는 깊은데 길은 모르겠고 얇은 비옷으로 비와 바람을 맞으니 덜컥 겁이 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엄청난 비를 뚫고 산에 오르는 용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산악회에서 부부 동반으로 오신 분들이었다. 역시 한국 사람 대단하다. 그분들은 지도가 물에 젖지 않도록 코팅카즈에서 산에 오르는 중이었다.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올라들오셨으니 길을 물어보기엔 딱 좋은 대상을 만난 셈. 그분들은 지도 한 장을 건넸고 우리는 그의 의지에 무사히 하산했다. 그날 오후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류가 언니와 나 사이에 흘렀다. 도무지 이유를 알수 없었다. 돌아오는 기차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다. 내가 길치에 중국말도 하지 못하다 보니 길잡이는 자연스럽게 언니의 몫이 되었다. 그런데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언니에게 이걸 물어봐라 저걸 물어봐라 명령 아닌 명령을 하고 있었던 거다.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깨닫지 못한 채 잘못된 상황, 즉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만 빠져 있었던 것. 여행하면 바닥을 보인다더니 나의 바닥은 그런 거였다. 오랜만에 자신을 보러 중국까지 온 동생에게 숙식 제공에 여행 가이드까지 자처하며 친절을 베푼 언니만 스트레스를 받았고 난 무심했으며 상황 앞에 조급하기만 했다. 다행히 우리에겐 서로를 향한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무엇보다 언니의 넓은 아량이 있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우린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풀었다. 언니 우리 풀린 거 맞지? 음, 여기 소소하지만 꿀팁이. 꿀팁을 꿀팁 음, 하나 넣었는데요. 음, 길치 여행자를 위한 노하우. 날은 제가 길치로 다니다 보니까 여행지에서 몇 가지 챙기는 게 있어요. 그거를 썼어요. 음, 1. 숙소 주변 가벼운 동네 산책에서도 길을 잘 잃어버리는 나는 카메라를 꼭 챙겨 주변 사진을 찍어둔다. 특히 이정표가 될 만한 풍경을 꼭 담는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 찍어둔 사진이 작정하고 찍은 사진보다 좋을 때가 있어 꽤 여러 번 사진 원고로 쓰이기도 했다. 저는 지금도 습관처럼 이렇게 하고요. 어, 주차장에서 꼭 찍어놔요. 2. 숙소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숙소 명함을 챙긴다. 길치들에게 이건 생명줄과 다름없다. 패키지 여행자라면 더욱 그렇다. 패키지 여행자들은 수동적으로 다니는 편이라 숙소가 어딘지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 일정 끝나고 숙소에서 나왔다가 길을 잃는다면 적잖이 당황할 것이다. 3. 대로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택시를 탄다. 비용이 발생하지만 더 헤맬 수 있다고 판단하면 차라리 시간을 아끼는 것이 낫다. 4. 가능하면 경찰이나 군인 등 제복 입은 사람에게 길을 묻는다. 안전을 위해서다. 그리고 이들에게서는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약도를 그려달라고 하고 찾는 곳의 사문나 이름을 그 나라 말로 적어달라고 한다. 길을 찾다 또 물어볼 수 있기 때문. 내 경우 혼자 하는 여행의 첫날엔 반드시 길을 잃었다.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지는 것도 사실. 그렇지만 이제는 담담히 받아들이며 한번 했으니 내일부터 괜찮을 거다 하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준다. 어쩌겠어. 적응을 해야지. 길치라고 작아지는 마음보다 여기저기 구경하고 싶은 호기심이 큰걸. 음, 네. 길치 이야기는 사실 에피소드가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엄청 많은데 제가 줄이고 줄이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를 두 개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어, 황산이에요. 음,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게 아, 이게 이 산 위에 있는 호텔, 뭐, 여기도 조그만 정자 같은 게 보이죠? 저희가 이런 데서 잤어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해서 내려오는 길에 굉장히 길을 잃고 헤맸던 약간 산입니다.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정말 조금만 이렇게 큰일, 이렇게 방식만 하면 낭떨어지로 떨어질 것 같은 막 그런 길도 지나고 이래서 이때 너무 풍광이 멋있 썼다라는 것을 정말 어렴풋이 기억할 정도로 갔다 와서 보고 이렇게 조그맣게 찍은 사진을 봐도 너무 멋진데 정말 길 찾느라 전혀 네, 그 풍광을 좀 한껏 어, 즐기지 못한 게좀 아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